자 미리 캔버스 세 번째 강의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새로 메뉴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새로운 작업 화면 작업창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새 디자인 만들기 어,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되고 워크스페이스에서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까지 오셔도 된다는 건다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일단 들어왔으면 어, 이 비율에 맞는 무언가가 바로 옆에 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출발을 새 디자인 만들기를 했을 때 내가 인스타그램에 피드 게시물을 만약에 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는 세 로고 얘는 1대1이죠 자, 피드 게시물을 하나 눌렀다 그러면 새 창이 이렇게 뜰때또 1대1 비율로 떠요 그러면 이렇게 소셜미디어 정사각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율에 맞는 템플릿이 바로 뜨게 되는데 요게 템플릿이거든요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 웹용 따로 인쇄용 따로 있고요 전체 한꺼번에 볼수 있는 기능도 있고 여기 검색 기능 여기 검색 기능이 있어요 둘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소셜미디어 정사각형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원래 인스타그램에 새피드 게시물은 뭐지? 하고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게 나와요 뭐 구분이 딱히 인스타그램용이다 소셜미디어 용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뭐,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같은 비율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셜미디어 정사각형 카테고리에서 뭔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여기에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스크롤을 하기 싫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 이게 설정에 있었던가. 파일에 있었던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기능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일단 위아래로 이렇게 스크롤 할수 있는데 내가 얘로 지금 뭘 만들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냥 클릭하면 화면에 바로 템플릿이 올라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템플릿 중에는 이렇게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있는데 이거 프리미엄 템플릿이라서 한 달에 15,000원 유료 결제를 해야지 쓸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15,000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기능을 쓸수 있게 권한이 허용되어 있다. 그게 15,000원이라는 거죠. 자,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왕관 모양이 되어있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결제 안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자, 그러면 클릭을 하면 기존 게 없어지고 이렇게 또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글자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를 선택하고 글자 바꾸고 이런 일러스트 요소가 필요 없다. 그러면 지우고 또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인스타그램에 아예 가서 새피드 게시물을 갔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는 듯한 이런 느낌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뭐 행사용으로 뭔가를 하나 하고 있다 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보이시죠 클릭하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런데 비율이 맞지 않은 걸 고르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웹포스터 가로형을 골랐어요 뭐 이런 겁니다 뭐 블로그 같은데 쓸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서 이런 걸 만약에 하나 쓰고 싶다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비율이 안 맞죠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채우기를 할 거냐 맞추기를 할 거냐 원본 크기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요 비율이 좀 달라졌죠 얘는 가로로 더 길고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이런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 약간 배치를 다시 해서 쓸 수도 있겠죠 자 아예 또 다른거 한번 골라볼까요 웹배너 가로형 어, 엄청 가로로 길겠죠 자 이런걸 하나 눌렀다 이런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메인페이지 가시면 자주 봤던 그런 비율입니다 자 클릭을 했다 그럼 엄청 길잖아요 음, 그러면 얘도 이중에서 뭘 고를거냐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또 달라지는 거죠 디자인이 뭔가 안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작업창을 꺼내놓고 템플릿을 꺼내실 때는 웬만하면 그 템플릿 카테고리에 맞는 걸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다 난 그냥 딴거 쓰고 싶다 하실 때는 그냥 꺼내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카테고리를 고르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템플릿을 다 고르고요 그러면 미리 캔버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율 상관없이 다 나오거든요 최근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나는 템플릿을 지금 SNS, SNS용으로 뭔가를 만들 건데 그냥 검색어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키워드만. 예를 들자면 나는 뭔가 그 음식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싶은 게시물을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음식점을 치거나 먹방을 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 왕관 표시가 없는 거. 이런 걸탁 누르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고 르느냐면 비율이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고르시는 겁니다. 음식점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어, 그렇게 고르시는 게 조금 더 작업하기 편하고요. 뭐첫화면에 이런 로고 같은 걸 쓰겠다. 그러면 뭐 클릭하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어? 내 비율하고 좀 다른데? 그러면 얘를 따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크기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비율이 다르지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놈을 SNS 컨텐츠의 첫 번째 페이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를 또 추가해서 다음 장, SNS 컨텐츠는 인스타용은 한 10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두 번째, 방금 나는 미리, 미리식당이라는 요 컨텐츠를 만들 건데, 여기가 뭐 예를 들면 한정식 집이었다.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없으면 그냥 한정식이라고 또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거기에 맞는 음식이나 이런 사진들이 또 보일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쭉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 어떤 걸 일단 가지고 와서 한번 변신을 시켜볼까? 이렇게 음, 찾아보는 거죠. 템플릿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됩니다. 이걸 아, 쓰면 되겠네. 자, 이거는 왕관이 붙어있으니까 좀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막 하시는 거죠. 뭐 이런 게 보인다. 그럼 이거 다 클릭해서 이렇게 뭐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글자 바꾸고 사진도 좀 바꾸고 하시면 되겠죠. 어, 클릭하고 딜리트하면 또 사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진에 가서 이 음식점에서 파는 게 뭐, 예를 들면, 한정식 집이니까, 갈비찜을 판다. 갈비찜 단품을 판다. 그럼 이렇게 검색하면 갈비찜 사진이나 이런 게 또, 완강와안 붙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런 걸 하나 딱 골라가지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딱 하고, 여기 더블 클릭하면 글자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갈비찜 단품. 자, 그래서 단품 가격을, 자, 요새 어려운 시기니까, 9,000원. 뭐 이런식으로 바꾸면 미리 식당에 파는 메뉴가 요런게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이제 템플릿으로 템플릿을 계속 바꾸면 디자인이 산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만약에 또 쓰고 싶다 그러면 새창 추가를 하는게 아니라 자 지울게요 자 요렇게 하면 새창 추가가 되죠 자 지우고 이 틀을 그냥 그대로 쓰고 싶다 하시면 복제 기능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복제가 되죠 그러면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는게 뭐 예를 들면 낙지 뭘 판다 그다 낙지 요렇게 골라가지고 자, 낙지 볶음 뭐 이런거 왕관이 붙어있지 않는 뭔가를 하나 고르면 되겠죠 뭐 눕기 돼있는 이미지도 있고 눕기가 안돼있는 이미지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통일성을 주는게 좋겠지만 뭐 고를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야 될거고 여기 있는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거고 자 저는 요걸 쓰고 싶은데 요걸 쓰고 싶거든요 얘나 얘를 쓰고 싶은데 왕관이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안될거지만 저는 한번 써볼게요 아 메뉴를 바꿉시다 그냥 이걸 씁시다 자 요런식으로 해서 자 메뉴 바꿨어요 원래는 낙지볶음 하고 싶었는데 뭐 탕탕이 같은걸로 전골로 바꿨습니다 낙지전골로 자 요런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그릇만 있었는데 얘는 그 외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요것들은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는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을 내면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쓸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자, 요정도. 완벽하진 않죠. 테두리가. 자, 요렇게 해서 여기는 낙지전골 단품은 아니니까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요 글자 샥 빼고 사이즈 좀 조정하고 화면 해상도가 안좋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건 따로 설명드릴거예요 직접 조정 선명도 조금 높여주고 그다음에 밝기 약간 올리고 채도 약간 올려주면 맛있어 보이겠죠? 요런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겁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물론 이름을 나중에 저장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미리 식당 인스타 게시물 이렇게 하는겁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요. 뭐한 10장 까지 채울 수는 있지만 이까지 할게요. 자 웹용 피... 투명한 부분 없으니까 jpg 그 다음에 페이지는 다 선택하면 되고 얘를 한 장으로 세로로 다 붙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따로따로 만들겠다 그리고 고해상도 다운로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저장되는 동안 요게 어떻게 보이는지 뭐 이렇게 굳이 이런 샘플을 보여주네요. 어, 우리는 SNS용을 만들었는데, 자, 이 창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자, 닫고 이제 저장이 됐거든요. 자, 얘를 열어서 자, 압축을 푼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되죠. 압축 풀었어요. 하나, 둘, 셋, 요거를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옮겨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면 이런 게시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미리 캔버스는 디자인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템플릿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한 결과가 남아있으면 여기 어떤 템플릿을 고르더라도 거기에 한정적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지워주셔야 다음번 검색을 하거나 카테고리를 뒤질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일단 우선 드렸어요. 개념은 알겠죠? 뭐 굉장히 많은 템플릿이 들어있는데 그게 내가 작업할 카테고리의 어떤 크기 이 크기별로 사실 비율별로 만들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 기능을 쓰거나 카테고리를 찾더라도 내가 작업할 때그 결과물의 비율에 맞는 거를 골라서 이리저리 변형을 주거나 비율에 좀안 맞다면 여러분들이 비율을 이제 수작업으로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